레디꺼! 아껴! 혜리가 아이스크림 부을면 할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그릴까? 어? 뭐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 아이스크림 놀이하는 거야. 음, 뭐 할까? 뭐 드실래요? 음, 초코랑, 음, 또 초코. 음. 드, 드, 드, 드세요. 네. 짜요. 네. <웃음> <웃음>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아, 음. 좋아 탭어스야탭스 쳐봐 이렇게 꽈비 댄스 해봐 꽈비게 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음, 왔어? 왔어? 왔어? 네, 잘녕하 네, 어, 어. 땅콩이도 하나만 줄까 일리야 땅콩이 네? 하나만 줘 달콤한데? 사과 괜찮아 달콤해요. 그러니까 설탕을 넣은게 아니야 사과는 사과 자체가 달콤한거라 괜찮아 누구거을 먹으면 먹을것인가 아. 어. 어. <웃음> 음. 뭐야? 뭐야 뭐냐고 뭐야 뭐야 <웃음> 야 이거 줘 맞아어디지게어디있게먹어디있게먹있어어눈있있어맛있있게 먹고 싶어. 맛있아 먹고 싶먹어먹 đồ 저는 해리 언니예요. 네. 와 친구들이가 이쁘게 네. 말하면 좋겠어요. 더 어가. 크게 인사해줘요. 네. 와. 와. 와. 와. 와. 친구들 함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해리 언니가 빨리 오. 친구들이랑 놀아올게요네 어, 옛날 옛날 먼 옛날에 네 신데렐라가 살았어요 아기도 귀찌 삼형제를 얘기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공주들도 얘기 아 신데렐라 아, 먼저 해 주시고요? 네 네네 그런데 다섯 개만 할수 없어요 두 가지로 할수 있어요 아두 가지요? 네 신데렐라는 신대된다면... <웃음> 네 갑자기요? 네네 <웃음> 네네 새언니들은 그 빨리 가버렸지요 네 그래서 펑 나타났더니 요정이 나타났어요 와 요정 할머니 요정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응 <웃음> 그래서요? 요정 할머니는 호박도 마차로 변신했고 침대 랜덤에 이쁜 고두도 신고 이쁜 치마도 입고 머리 올리고 요즘 할머니가 말했어요 12시가 되면 모든 까지안 들어오면 매트랑이 돼서 마법을 풀렸대요 아마법 풀리는구나 12시 안에 안 들어오면 희귀 응? 소리가 들렸어요 아. 우와. 늦어서 신데랜다는 한쪽 구두를 빠졌어요. 네. 왕자님은신데랜다에 갖다 주지요. 아. 어? 한쪽 구두를 이... 빠졌다. 어, 유리구두가? 그래서, 어, 견해는 반지 끼고, 또치발 입고 결혼을 했지 뭐예요 오 <웃음> 아기 삼형제 아기 삼형제? 먼 옛날에 아기 삼형제가 살았어요 네 오, 오, 오. 자신은 집에 못 들어온다 저 보니까 집을 만들어라 그 대신 나쁜 네들 만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기 삼형제는 집을 지웠지요 음. 나무집이랑 벽돌집이랑 아... 지푸라기집이 가 음. 안되었어요 삼형제는 늑대가 오나 안오나 음. 살펴보았고 방금전에 늑대가 나타났어요 네. 어후! 어후! 어후! 얘야, 참. 문야나조일라 어. 여삼. 사람... 네. 늑대랑, 아, 음, 여우랑 결혼식을 했대요. 네? 늑대랑 여우랑요? 갑자기? 아하. 안녕! 혜리 언니에요 <웃음> 내, 내 머리가... <웃음>